마기마가주세아키 <목소리> 아, 주세요. 아기 음, 키찾아서 음, 음, 키가 주찾아서키서 나오는 아기 키가 주세요. 아기 키가 주세요. 아기 키가 주 아기 키가 와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갈요 바람지아가. 바람지아가. 바람지아가. 바람지아가. 바람지아 속에 나오는 가타일지에요가바람아 네 아유라 안 무서워? 아유라 안 무서워? 아유라 이거 뭐야? 엄청 크다 아이라, 뭐 보고 있어? 물고기? 여기,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인데요. 엄청 커요. 저거. 음. 여기... 이게 뭐야? 시작은? 우와. 이게 뭐야? 뭐 하는 거야, 이 <웃음> 그게 뭐예요? 가자, 우와... 아, 이거 거북이... 거북이 무서워... 아니야? 아, 너무 예쁘다. 신기하게 생겼네. 말 같이 생겼지? 네, 애기가 있나봐요. 알이 있나봐요. 지금 볼록 나왔어요. 대단하네. 네, 지금 어 저기도 지금 아기 보고 있어. 와 상어다 아유라. 응. 만화에 나오는 상황 아, 우리 공연 공연 좀으면 조금만 시간을 벌어오늘뭐야와 응. 응. 어, 예쁜 거북이 잘하네. 거북이가 아니고. 이 m 가오리, 아유 b 가오리. l 그렇게 하는 거야? a comedy. Oh, t y o 아, 근데 저에게 다가와봐. 아, 엄마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. 어, 조심히 돌아가요. 돌아가요. 아, 애기 좀더아요자 안녕. 여러 지금 저희는 코엑스 아쿠아리에 갔다가 맛집에 왔어요. 여기는 어디냐면 양재동에 오제석거라는 곳이에요. 오징어 제일 고 엄청 맛있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아유리배 속에 있을 때 와서 먹었었거든요. 이제 그배 속에 있던 아이가 이쪽에 <웃음> 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요. 그러면 진짜 맛있으니까 이따가 먹는 장면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지글지글 끓어요 그 우리 강릉에 강릉에 경포해수욕장 놀러 갔을 때 오징어 제육을 시켜먹었거든요 제가 오징어를 좋아해서 근데 그때는 정말 오징어가 거의 안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가격도 좀 비쌌는데 근데 여기는 음 가격이 2인분에 16,000원인데 가격 어 되게 풍성하네요 오징어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 오징어 좀 보세요 보겠습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진짜 요꼭 먹으러 오셔야 돼요. 최고. 응. 오징어가 이렇게 커요. 아 아유리 또 줘? 아유리 이대로서 만나 먹까요 아니야. 풀려. 다 먹었네요.